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오늘 그 업종 중에 아주 강했죠. 아주 강력한 상승률을 보였던 어 제약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제약주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어, 지지이 종합 주가 지수가 요즘 좀뭐 지지부진하죠. 주가 지수 흐름이. 어 그래서 이 제약주들이 오늘은 이제 유독 독보인 하루였고 어, 특히 이제 감기 원료, 감기 원료, 코로나 진단 키트, 임상 뭐 승인 관련돼서 또 치매 탈모 보톡스 뭐 키타 등등 어, 제약주들이 골고루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주요 사항으로는 지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이죠, 뭐 100억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어,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뭐 기존에 이제 10억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단계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되죠 이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은 그래서 대주주들이 27일 어 그러니까 27일까지 어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27일 내일까지는 이제 배당주를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8일이 배당 낙일이죠 배당 낙일이고 또 27일 날 물량을 매도해야 이제 주주명부에서는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27일 날 내일이죠. 대규모 물량을 매도할 것이라는 이런 좀 아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주식이 어, 뭐, 어느 정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하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양도세 물량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제약주뭐 간단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밑으로도 한 20개 정도, 정도 어, 이 정도가 뭐상승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 추려서 이제 어, 요, 요, 요 정도 한번 어, 뽑아 봤습니다. 먼저 경보가 16%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어, 얘는 이제 계속 대장주로, 어, 감기 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좋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CJ바이오 임상 관련해서 오늘 상승했고, 헬릭스미스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였죠. 이게 한때는 시총이 1조가 넘었지만,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제 4천억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약주들을 보시면 어,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 아주 그 어, 적자 기업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이제 몇개안 보이는 이런 그 업종이 제약주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실적이 안 찍혀도 기대감이 이 작용하는 종목이 이 제약주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적자 기업이라고 어, 회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 헬릭스미 경남 제약 8% 상승했습니다. 시가 총액을 보시면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어, 특징적인 건 셀트리온 주들이 이제 좀 강세였죠. 셀트리온 제약 6%,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어, 그리고 일동 여전히 좋죠. 어, 경구형 코로나 하면 이제 코로나, 어, 경구형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일동 움직이죠. 이렇게. 신신이 뭐 이런 거, 뭐 파스 쪽이라든가, 요 케어젠 뭐 화장품 관련주들. 또뭐 BC 월드, 또 SD 바이오센스나 c j 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죠. 5에서 4% 상승했고 아, 얘네들은 이제 실적은 좀 나옵니다. 뭐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은 좀 나빠지는 상황이었지만 또 음. 코로나가 중국에서 좀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실제 찍히는 놈은 SD 바이오센스 어, 1,1000원을 벌면서 퍼 3배 수준, CJ는 8배. 고려 제약이 10배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실적이 실제 찍히는 회사죠. 회사를 보시면 경남 제약 0.8, BC월드 0.92, 삼마 제약 0.6. 어, 그래서 PBR이 여기 제약주의 평균 PBR이 2.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 상당히 이제 싸게 뭐 싸게 어, 보이죠. 0.1배가 안 되는 기업이고 또뉴질레 파마가 17. 어, 매지온이 11, 뭐, 요런, 또, 셀리버리 13, 그래서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ABL 12배, PBR 12배 수준이죠.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부채가 적은 종목으로는 케어젠 7, 삼마제약 9,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이죠. 그리고, 뉴지레비가 397%로 이제 이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대형주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는 10조 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조 8천억 그리고 나머지는 2천억 어 뭐헬리 스미스 정도가 이제 4천억대죠 그리고 천억에서 2천억대 수준 그리고 천억이 안되는 놈은 경남이 또 신신이 뭐 이런 종목 또 메디콕스 애니젠 어, 고려제약 이런 종목은 이제 천억이 안됩니다 인벤티지 뭐, 마찬가지 천억이 안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어, 골고루 뭐 대형주 중소형주 어, 이런 종목이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게 제약주였습니다 어, 다음은 몇개만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보제약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뭐 10월달 요때 지금 어, 4,800원대에서 어, 어, 거의 만원대까지 두배를 이렇게 올렸죠 두배를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조정을 이제 며칠 받았지만 오늘 다시 이제 급등한 모습이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아, 보시면 뭐 연일 뭐 상승하는 모습이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 뭐 강한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120일선도 이제 돌파를 했죠. 200일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남 제약입니다. 아, 얘도 한번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200일선도 돌파를 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며칠 어, 6일 정도를 이제개 내리 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어, 8% 반등을 했죠 어, sd 바이오 센서 어 보시면은 뭐 10월 달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죠 5일 선을 거의 안 깨는 흐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조정을 받으면서 요 120일 선에서 어 어, 더 이상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넘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를 했었고 어, 다시 이제 어, 보시면 이제 200일, 120일선 그 밑선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죠. 어, 다음은 시젠입니다. 아, 지금 전 저점 라인 부근에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00원대에 어, 거의 금방 근처에서 어, 반등을 한 모습이고. 낙폭은 뭐 계속 나락이죠 차트는 그리고 주체는 요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적을 한번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추세가 이제 완연히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 4분기에 과연 이제 흑자로 전환할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제약입니다 지금 얘도 뭐 10월달 제약주들이 거의 10월달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21선을 거의 이제 유지하면서 상승을 했었고 12월 14일 경에 거의 모든 제약주들이 한번 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깊게 이제 받았지만 20일선을 아직은 버티는 모습이죠. 버티면서 다시 이제 반등해서 200일선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제약. 오늘 이렇게 한번 제약주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나올 것 같고 또 대주주 회피 물량 반드시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